지긋지긋한 성대결절 뿌리뽑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픈도보컬입니다 오늘은 성대결절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대결절이 걸리는 이유 그리고 성대결절이 걸렸을 때 증상 그리고 성대결절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발성 연습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2% 정도가 음성질환자라고 하는데요 2%면 100만, 100만이면 광역시 인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 예상해로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이제 흔하게 걸릴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인 음성질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대결절인데요 성대결절이 왜 걸리는 걸까요?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잘못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대에서는 말도 할수 있고, 노래도 할수 있죠. 한마디로 발성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발성기관을 아무런 근본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병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보통 감기 걸렸을 때나, 기침할 때, 막 목이 아플 때, 목 아낀다고, 아, 맞아요. 이런식으로 말하죠 이런 말하기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이 성대 점막을 건조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목이 안좋을때 속삭여서 말하는것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평소 말을 할 때도 호기량 날숨을 많이 쓰면서 말씀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성대 텐션을 긴장감을 많이 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 등산하고 나서 하산할 때 무릎이나 발목에 어느정도 힘을 준 상태에서 내려 관절이 다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대에도 어느정도 긴장감이 형성이 돼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말하기는 뭐다? 단단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지금의 저처럼요 단단하게 말하는 발성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부분만 연습을 해도 꽤나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성대결절은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특히 야식이요 그리고 수분 부족 그리고 지나친 음주와 흡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생겨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성대결절의 증상은 어떨까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데 발성통, 말을 할때좀 따끔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말을 하고 나면 음성의 피로도가 빨리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성시에 숨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느낄 수있고요 예전에는 낮던 고음들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갈라지는 소리도 나고 소리 낼때 되게 무거운 느낌도 나면서 발성이 좀 힘든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 후에 유독 물을 자꾸만 먹고싶을때 자 이렇게 몇가지 증상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셔서 후두내시경 촬영해 보시고요 비용은 뭐 보험처리 되니까 한 만원 만삼천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숙지하셔서 만약에 증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병원가셔서 후두내시경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릴게요 성대결절 확진받고 나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 공통적으로 좀 있어요 물 많이 마시고 잠 충분히 자고 말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임시방편이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으려면 발성습관 자체를 아예 교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성치료 발성교정을 통해서 성대결절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게 성대결절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대결절 같은 경우에는 발성교정이 필수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앞쪽에 있는 성대를 막양성대라고 하고 이 뒤쪽부분에 있는 성대를 연골성대라고 하는데요 성대결절이 생기는 이유가 성대라는건 전체 면적을 고루고루 진동하면서 발성을 해야되는데 보통 결절이 어디 발생되냐면 이 앞쪽에 1 3분의 1 지점 정도 지금 여기 발생된 데 있죠 여기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그 이유가 뒤를 잘 붙이고 발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이 뒤가 어디냐면 우리 두성 두성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두성을 쓰는 성구가 바로 이 뒷부분 연골성대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사람도 두성을 잘 못쓰죠 왜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근데 뭐 두성을 소리를 위로 띄워야되고 머리 뒤쪽으로 보내야되고 이거는 그냥 느낌일 뿐이고 그렇게 소리내니까 발성이 다 망가지는겁니다 자 발성은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대를 보면 두께와 길이가 존재하죠 이 두께와 길이를 조절하면서 성구를 만들어줘야돼요 그러니까 막양성대부터 연골성대까지 고루고루 붙을 수 있고 두성으로 가면 갈수록 성대 두께가 얇아지면서 이 뒷부분을 잘쓸수 있어야 앞부분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잘 못쓰니까 앞부분에서 뒤가 해야될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버리는거죠 한마디로 어떤 우리 몸의 보상작용 같은게 앞쪽에서 강하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 뒤쪽은 벌어져 있는데 앞쪽은 강하게 붙어있고 그래서 이 앞쪽 끝지점 쯤에 성대결절이 항상 발생되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구요 성대결절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오픈 더 보컬에 방문하셔서 성대결절 발성교정 받으면서 어떻게 비포 애프터가 한번 진행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첫번째 학생이구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용음악과를 졸업을 하시고 보컬 트레이너예요 보컬 트레이너인데 자기가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보컬 트레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발성 방법을 잘 모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대도 혹사하게 되고 무리한 음성 그리고 잘못된 발성 습관 이런 것들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오픈더 보컬을 찾아오게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성대 점막 표면에 보면 이렇게 무슨 돌기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죠 이거를 결절이라고 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결절은 우리 몸에 생기는 굳은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이 결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보면 왼쪽에 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측인데 그냥 육안상 보기 편하니까 제가 그냥 좌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지금 성대결절이 이렇게 있죠 근데 성대라는 거는 양측성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결절이 이렇게 발생하면 심한 경우에 이제 전이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쪽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기 정도에 오셨어요 초기에서 조금 이제 지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발성교정 받은지 8주 뒤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싹다나았죠자그 다음 학생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용음악과 전공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이 학생의 성대 보시면 어휴 굉장히 지금 심하죠, 성대가. 굵기도 되게 결절이 굵고요. 크기도 크고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찾아온 학생이고. 실용음학원에서 이제 발성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노래도 배우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목이 힘들고 잘 되던 고음들도 안 돼서 병원을 가보니까 이렇게까지 결절이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선생님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다고 하시던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결절이 되게 크게 나 있어서. 이 학생 성대의 이제 접촉할 때 사진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앞쪽 3분의1 지점에 발생이 되어 있고 결절 때문에 뒷부분이 잘 접촉되지 않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 연골 이 위쪽에 이렇게 갈라진 연골을 피열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연골도 좀 빨개져 있는 걸로 봐서는 성대 피로도가 굉장히 좀 심한 학생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8주 교정 받고 어떻게 됐냐면요, 자, 이렇게 싹 회복이 됐죠. 항상 성대 결절은 발성 연습과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대 결절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비포애프터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대 결절은 당연히 발성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오늘 어떤 발성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발성 연습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항상 올바른 발성 연습을 위해서는 흉복식 호흡이 기반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첫 영상으로 올린 방법이 흉복식 호흡이거든요 제가 밑에 링크 걸어 놨으니까 이 호흡법 꼭 마스터하고 이 영상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자 소리낼 때 그냥 소리 내지 마시고 양쪽 어금니를 살짝 깨물어 주면 우리 몸의이 후두 목젖 있는데 이 후두가 살짝 하강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두가 내려가는 느낌을 얻을 수 있거든요 후두라는 건 내려갈 때 성대가 아주 가볍게 접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발성을 내려면 후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 좋다 내려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것도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금니를 깨물면 상대 접촉이 유도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애국가로 연습해보면 동해물과백두사니마르고달토 확실히 어금니 떼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보다 어금니를 깨물고 발성 연습을 하면 성대 접촉이 되는 느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흉복식 호흡 익히시고요이 호흡법 기반으로 동해물과 이런식으로 발성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오늘 성대결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연습방법 꼭 꾸준히 연습하셔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더보컬의 발성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연습하시다가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 지금 화면 보시면 저희 오픈더보컬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서 누구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카테고리 만들어 놨으니까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짓궂지 지긋한 음성질환, 성대결절 누구나 극복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